가 좋아하는 꽂고 숨기기 기다려 앉아 있어야지. 가만히. 나 이거 활동만 기다려야지. 자기 앉아 앉아 있어야지. 기다려. 자 기다려야 돼. 갖고 가면 안돼 이거. 기다려야 돼. 갖고 가면 안 돼. 기다려야 돼. 기다려야 돼. 기다려야 돼. 기다려야 돼. 기다려안 기다려.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기다려야지. 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다 아, 야, 얘안 갖고 도망갔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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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강아지. 응? 가자. 여기 있네. 또 있네. 가자. 여기 있네. 여기 여기 여기 있네. m a 여기 있네? 아챠야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여기서 꽤 있는데? 못 꺼내겠지? 도와줘? 어? 아, 빠졌다. 에이... 진거 같은데, 오케이. 이제 없는데?